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가 이막을 연다. 배우 이준호와 원진아의 로맨스부터 캐릭터들의 치유 과정이 시청자들의 눈길을 마지막까지 붙잡을 전망이다. 종합편성 채널 JTBC 세월화 드라마 그냥 사랑하는 사이 극본 유보라 연출 김진원 제작 셀트리온 엔터테인먼트 이하 그 사이 기자간담회가 9일 오후 서울 마포구 상암동 스탠퍼드 호텔에서 열렸다. 현장에는 이준호, 원진아, 이기웃, 강한나 등이 참석했다. 그 사이는 거칠지만 단단한 뒷골목 청춘 강두와 상처를 숨긴 채 평범한 일상을 꿈꾸는 건축 모형 제작자 문수. 인생을 뒤흔든 사고에서 극적으로 살아남은 두 남녀가 서로의 상처를 보듬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 이날 10회가 방영되며 이막을열 예정이다 이준호와 원진아는 극중 강두와 문수의 로맨스 진전을 예고했다 이준호는 강두는 앞으로 시작되는 드라마 이막에서 정말 사랑하는 모습으로 문수를 사랑하면서 자신을 치유할 것 같다라며 드라마 핵심인 추모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자신이 살아남은 죄책감과 아픔을 치유하는 과정을 그릴 것 같다. 그런 모습에서 트라우마를 극복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했다. 원진아는 앞으로는 이성의 감정이 점점 생기고 사고에 함께 있었던 것을 기억 못했던 것에 대해 강두에게 미안한 마음도 더해질 것 같다. 미안함과 사랑의 감정이 커질 것 같다라고 부연했다. 출연진은 이막 관전 포인트로 깊어지는 감정선과 시와 변화의 전개를 꼽았다. 이준호는 짙어지는 감정들을 좀더 봐주셨으면 좋겠다. 이제 그냥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드릴 테니 어떻게 사랑하는지 지켜봐달라라고 밝혔다. 원진아는 지금까지는 여러 인물들의 아픔이나 상처를 보여드렸다면 이제는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과정들이 보일 것 같다. 어떻게 아픔을 치유하고 변해가는지 모습에 집중해달라라고 설명했다. 강한나는 6번의 방송이 남았다. 앞으로 더 짙어질 사이들을 기대해달라라고 말했다. 이기우는 인물들 사이가 무엇으로 채워지는지 치유해나가는지 이들의 사랑은 어떻게 되는지 지켜봐달라라고 당부했다. 한편 그 사이는 매주 월요일과 화요일 오후 11시 방송된다.